페이너를 배우기 위해서 오. 선생님을 초빙하였습니다. 네. 선생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와우. 안녕하세요. 오라 라 안녕하세요. 올라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슬비아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올라아 그런데 다들 공부를 할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은 가져오셨나요? 아 당연하죠. 진짜요? 네. 네. 진짜? C, C, C. 네. 어. CCC 이거 하면은 거의 고급이에요 시, 시, 그렇죠 시, 시, 시, 그래서 우리가 고급을 조금 높이기 위해서 우리 오늘 한번 도전하자고요. 자, 준비됐죠? 네, 네. 자, 그러면 오늘 수업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출석을 부를 건데 여러분들의 이름을 호명을 할 텐데요. 출석했다라는 것을 스페인어로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네. 자, 출석했다라고 할때쓸수 있는 표현은 C. 네. C.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또는 네. Presente. presente. presente. 자, 이 중에서 여러분들 선택을 하셔서 대답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본인의 마음에 드는 걸로 선택을 해 주세요. 자, 한번 불러 볼게요. Amen. Bueno, ha venido señor g u b i n Presente. Está g u b i n Presente. Muy bien. Presente. A ver, Yujoo? Know? Sí. m mm, ahí está. A ver, Junji. You know? Amenido. You know? Oh, muy bien. A ver, l i e Presente. Presente. Muy bien. 아, 베르 1000. 씨. 오, muy bien. 아, 베르 나이. 프레센토. 프레센토? 아, 결석으로 할게요. 프레센토라고 하신 분? <웃음> 결석. 아, 유감이네오 마이 갓. 죄송합니다. 뭐 있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를 뭐라고 하나요? Perdón. p e r d n <웃음> 여러분들 우리 이 only one 오브의 이 미소만 가지고도 스페인어가 확실히 더 돋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댓글을 봤는데 장난 아니에요. 오. 중남미 팬들이 쓴 댓글들 보셨어요? 보기는 좀 네. 아 어떤 말인지 정확하게 네. 몰라가지고 내가 그거 번역해서 공유하고 싶어 <웃음> 정말 환상이요 에 환상 그래서 아 여러분들은 팬들의 마음을 읽기 위해서는 스페인어 공부를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아아 해야죠 해야 자 그거를 아마 보시면 여러분들 아마 중남미에서 못 돌아오실 수도 있어요. 떼케로떼케로떼케로자 아 <웃음> 그러면 우리 오늘 여러분들께서 현지에 가서 팬들에게 네. 보답할 그런 표 들좀 배워볼까요? 네, 좋습니다. 음, 제가 보니까 그들이 벌써 그분들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표현을 많이 썼어요. 떼야모. 어, 떼야모, 떼야모, 떼야모. 떼야모 아시죠? 떼야모 네. 뭐예요? 사랑해. 사랑해요, 이런 뜻이죠.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떼야모 할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떼야모. 어, 맞아요. 떼야모. 현지에서는요 이렇게 키스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어. 굉장히 인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멀리 있는 사람한테. 네. hola 이렇게도 인사를 한다는 거죠 어. 전화를 할 때도 짜우 음,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만나면 h 라 l a t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해볼까요? 저요 해보세요 h 라 l a t 아. 어 그거는 어, 눈, 눈, 아. 눈 감지 말고 어, 눈가, 어, 눈 감으니까 준지 어, 어우, 어 뭔가, 이, 진심이 느껴졌어. 오. 그쵸? 아베르 나인. 떼야모. 어우, 멀리 날라갔어, 멀리 날라 좋아요. 너무 잘하셨어요. 상측으로 보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어, 네. 상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의 팬을 바라보면서, 떼야모. 자, 시작. 떼야모. 데아 amo. 모 오, oh, 좋습니다. 어, oh, muy bien. m 자기 소개를 한번 해 볼게요. 나는 누구입니다라고 할때 저는 이렇게 할게요. Soy Silvia. Soy Silvia. 자, 나이부터 한번 시작해 주세요. Soy 9. Muy bien. 자, 그다음. Soy mil. Soy Lee. Soy Junji. Soy y o Jung. Soy KB. Te a m 좋아요. 너무 muy bien. m 여러분들이 아침에 만나는 팬들보다 네. 아마 무대 공연이 끝나고 저녁에 만나야 되는 아니면 시작을 항상 오후에 많이 공연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오후 인사를 한번 해 볼게요. Buenas noches. 와! Buenas, buenas, buenas noches. Buenas noches. Buenas noches. Buenas noches. Buenas noches. Buenas noches. Buenas noches. Buenas noches 자, 그런데 이거 하실 때 저를 보셔야 돼요 Buenas noches 오제 입모양을 보셔야 돼요 자, Buenas noches Buenas noches Buenas noches Buenas noches, buenas noches. Buenas noches. 자, Hola Buenas noches 다 같이 해볼까요? 다 같이? Hola. hola Buenas noches 오 좋아요 실렸어요 이 oh, 예, 예, oh, 한번 혼자, 시켜, 혼자 시켜야 혼자 시켜될거 같아요 뭐라고 했어요? 혼자 한번 해볼까요? Hola Buenas noches 오! 발음 엄청 좋은데? Perfecto 자 그럼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팬들을 만나면 어라 보이나스 노체스. 어라어라 이렇게 인사하시면서 뭐 그들이 로사모 테아모 막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들도 디아모 테아모.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사랑을 표현하기라는 표현 있죠? 감사함을 표현하기. 여기에서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거를 하나씩 골라 보세요. 아베르 뷰빈. 로스게라모 스무초. 테아모. y u y b i n perfecto. A v e r Yujong. Muchas gracias. Muchas gracias. Muchas. Muchas gracias. Muy bien, muy bien. A ver Nine. Hola, soy Nine. Mucho gusto. Muchas gracias. Oh, joayo. o e s a ver Min? Hola, soy m i l Estoy emocionado. Los. Amo. ¡Oh! <laughs> Amo. <laughs> Los Los amo. Los amo. 해보세요. Los amo. Los amo. 바라보면서 한번 해주세요. Los amo. 자, 우리 노래 부를 때 하는 거예요. 자, 노래가 나왔어요. 노래가 나왔는데 자, 같이 불러요 할때 누군가 하나는 해야 돼요. 자, 같이 부를까요 하면 어떻게 하죠? CANTEN CON NOSOTROS CANTEN, canten CON NOSOTROS CANTEN CON NOSOTROS 자, 이거요 자, 누군가가 노래를 지금 불렀어요. 자, 그러다 누구가 한명 소리를 질러주세요. CANTEN CON NOSOTROS canten CON NOSOTROS 맞아요. 아니면 CANTEN JUNTOS CANTEN CON NOS CANTEN JUNTOS CANTEN 꿈두스. 우리랑 같이 노래합시다 어떻게 한다고요? 노스스뭐 <목소리> 입이 <목소리> 너무 잘해요. 거의 합격 수준 다들. Gracias, muchas gracias. 자 여기서 뭐 박수 치세요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마 이런 거는 굳이 안 하셔도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박수가 넘칠 것 같습니다. 아. 자 그리고 또 하나 그들이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 우리나라에는 예전부터 내려오는 대한민국 만세 이런 말이 있었죠. 네. 스페인어로도 있습니다. 오. 앞에다가 비바를 쓰는 거야. 비바, 비바, 비바. 비바. 비바. 그렇죠, 비바. 이게 한국어에서 만세 오래오래 잘 삽시다라는 뜻입니다 오우.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실 곳이 어디죠? 콜롬비아+ 콜롬비아, 콜롬비아. 자 그러면 미바콜롬비아+ 미바콜롬비아+ 미바콜롬비아+ 미바콜롬비아 모이벤 미바 미바 미바 자 그런데 콜롬비아 할때 강세가 중요해요 그 나라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냥 콜롬비아라고 하면은 뭔가 어, 이상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아 외국인이니까 자 그런데 정확한 발음은 콜롬비아. 콜롬비아, 콜롬비아, 콜롬비아, 미바 콜롬비아, 바 콜롬비아, 그렇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또 가실 나라가 있나요? 브라질, 브라질, 브라질, 브라질. 브라질. 자, 그러면 브라질 만세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비바 브라질, 브라질. 모이기의 그겁니다. 미바 브라질. 멕시코를 응원 한번 해보면 어떻게 할까요 미바 멕시코. 브라질오. 자, 그런데 여기서는 현지인들은 멕시코를요, 멕시코라고 안 해요. 맥시니까. 알고 계셨나요? 아니요 자, 현지에서는 멕시코를 멕히코 오, 멕시코. 멕키고 했는데 멕키코멕키코멕시코 멕키코. 멕키코. 멕키코. 멕키코. 멕시코. 자 멕시코입니다 그래서 영어권 나라에서 왔거나 외국에서 온 분들께서는 비바 멕시코 이렇게 하겠지만 우리 올리언노부는 멕시코에서 어마어마한 인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바 아, 멕시코 이겁니다 요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도 할수 있어요 비바 규빈 와우. 비바 규빈 비바 나인 와우 비바 나인 어, 이 비바 굉장히 좋은 표현이다. 비바, 비바. 아, 비바. 자, 그러면 아나 이런 거 하나 부탁해도 될래나? 네. 비바, 실비아 한번 해주면 좋겠다. 비바, 실비아. 야호 비바, 실비아. 제가 잘 살아오긴 한거 같아요. 아, 그렇스 비바, 실비아. 자, 어때요? 스페인어 배워보니까 어려운가요? 아, 네. 재밌어요. 이 스페인어는 확실히 긍정적인 사람이거나 에너지가 넘친 사람들이 확실히 잘하는 거 같아요. 그런데. 이리오노브의 on 에너지는 제가 봤을 때는 이미 뭐 스페인어는 뭐시시시시시시페펙토죠그죠자 그리고 우리 참고로 이제 여러분들 표정이 바뀔 수 있는데 숙제들이 왔나요? 어? 아, 시시시시시시시시이 아, 숙제라고 하니까 다들 표정이 네. 역시 숙제 앞에서는 모두가 다 힘들군요 오늘 숙제는 뭐였냐면요 네. 아, 제가 한번 해볼게요 아 이거 아. 나나 나 이거 연습 많이 했는데 <웃음> 아 있잖아요 나이 음악에 빠져 있어요 말마라멘아 그래, 그래. 그게 아니라 그냥 들었을 때는 나는 스페인어권 사람이 부른 것 같은 느낌. 그런 데다가 전달력이 너무 좋은 거예요 <웃음> 우리가 외국어로 불렀을 때 가장 문제가 뭐예요? 그냥 암기만 해서 부른 것 같은 느낌? 그냥 따라하기만 해서 부른 것 같은데 솔직한 나의 감정 이거는 오늘 얘기도 안 했었어 근데 내가 오늘 이 얘기 꼭 하고 싶은 거 있죠? 너무 감동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와, 저는 그거 보고 이렇게 하기까지 얼마나 열심히 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 그래서 막 되게 감동을 받았어요 와, 어떻게 이렇게 스페인어를 잘 전달했지? 말라멘떼 어, 이게 머리에서 잊혀지지 않아요 말라멘떼 나 부를 수 있는데 참을게요 트어트라자 yeah. <웃음> 그럼 말라멘떼 여러분들 우리 발음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요? <웃음> 자 말라멘떼는 우리 열심히들 공부하셨으니까 잘했겠지만 그 중에서 혹시 발음이 어려운 부분 더 있었나요? 그 스페인어를 한국어로 적어놓은 그 발음을 봤는데 네. 이게 영어에는 막으로 발음해야 되는 게막 그로 되고 그런 게 너무 헷갈리고 잘 모르겠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우리 있었던 발음 중에 이요라는 거 있죠 네네. 이요 SOS 이요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솔직히 중남미에서는 이요라고 하셔야 되고 이쇼라고 하셔도 되고 아르헨티나 가면 이쇼 이렇게 발음을 하고요 멕시코나 콜롬비아 같은 데 가시면 이죠 이요 요렇게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떤 발음이 맞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편한 발음을 하셔서 들었을 때 저는 너무 완벽했어요. 와. 너무 완벽했어요. 감사합니다. 오, 그래서 강세가 그리고 너무 확실한 거예요. 멋있게 한번 읽어볼까요? 자 나인 한번 읽어봐 주세요. 아 네.요센티꼬모크지야. n g 해야겠다. <웃음>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네. 네. ese cristalito roto 오, yo sentí como crujía 네, antes de caerse al suelo y ya sabía que se rompía e s t á parpadeando 어. 이거입니다 네, 자 어때요 어 어려, 어렵습니다 잘해요 네. 진짜 어 네. 내가 이런 나 내가 정말 잘 살았나 봐자 네. <웃음> 여기서 한번 우리 발음 한번 따라해 볼게요 네. ese cristalito roto 에 s 크리 cristalito roto. 자, cristalito roto. cristalito roto. Como crujía. Yo senti como c r u j í a c r u j í a c r u j í a 자, 여기서 이야라는 것도 발음을 야라고 하셔야 되고 야라고 아, 하셔야 돼요. 시. 자, 좋아요. 자, 다시 한번 roto. 로또. 로또. 로또. 여기서 'll'를 혀를 굴려야 되는 거아요 r o 자, 보세요. roto. r o 너무 너무. 자, 밀! 로또! 로또! 로또! 오 좋아요. 준지. 로또! 로또! 로또! 이거는 로또로 들리 o 요 로또? 규빈? 로또! 오, 좋아요. 유정? 로또! 모이 빈! 좋아요. 로또!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에레가 안 되더라도 자신 있게 하면 돼요. 어, 그러면 갑자기 궁금한 t o Rotto. Rotto. Rotto. Rotto. r o t t 그 질문 무지 많이 받아서 제가 저희 원어민 선생님한테 이런 질문이 많다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어 봤어요 그랬더니 음 여기에 뭔가 병이 있지 않고서는 다 되지 않을까? 어. 병인 인사였다 아니에요 <웃음> 한국인들 중에는 안 되는 분들이 많아요 <웃음> 어, 어. <웃음> 아, 저는 라면도 라면이라고 해요 <웃음> 네. 라면. 어. 라면. 라면 먹을래 이렇게 라면, 라면 먹네. 연습을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네요. 어, 그럼요 어, 그럼. 라면 우리 그, 그, 한국말에 이말 있죠. 알았어 어. 알았어 이러는 거예요. 어. 그리고 어머나 어머나 어. 그리고 전화 올 때도 따르릉이 아니라 네. 어떻게? 아. 그렇죠. 따르릉. 네. 자 여러분들 한번 소감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와, 오늘 수업 한번 잠깐 우리 들어보니까 어때요? 어, 저는 진짜 스페인이 원래도 좋다고 느꼈지만 스페인어를 직접 배우니까 너무 매력적이라는 게느껴지네요오 좋습니다 자그 다음은요 미? 어, 제가 체육학과 출신인데 어, 스페인 라리가 있고 가고 싶습니다 어, 저는 사실 이렇게 그르 발음을 잘 못하는데 오늘 이렇게 배워가지고 좀 자신감이 생겨서 못해도 그냥 일단 할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못하는 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안 하는 게 문제지. 어, 오케이. 나 누더라며 립이도 하면... 한번 해주세요. 립브리도. <웃음> 준지는 어땠어요? 오늘 수업 들어보니까요. 어저 비발실비야. <웃음> 이거 펼지 <폴딕하지> 펼지 말아주세요. <웃음> 어 저는 스페인어가 되게 어려운 언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재밌고 매력 있는 언어라고 생각했습니다. 규빈님? <웃음> 네. 어... 저는 자칭 학가로서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이 언어와 이 열정과 이 나라의 문화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네, 앞으로도 훨씬 더 많이 관심을 가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웃음> 자, 그러면은요. 우리 이제 또 계획이 있죠? 4월 달에? 네. 아, 맞습니다. <웃음> 어떤 계획이 있죠? 저희 또 떠납니다. 아메리칸 투어! 저도 데려가면 안 돼요. <웃음> 됩니다. 진짜? <웃음> 언제 출발하죠, 우리? 언제 준비하고 있나요? 네, 남미는 4월 14일부터 4월 23일까지. 4월 14일부터 4월 23일까지. 비민형 생일까지 갔다 온다. Happy Birthday. 네. 자, 그러면 제가 이거는 우리끼리 알면 안 되잖아요. 제가 많이 이걸 지금 듣고 계시는 팬들께 스페인어로 꼭 설명을 해야 되겠죠? 자, bueno, del 14 a 23 de abril, esperen con ansias. La Gran Hira Sudamericana del Olionov on <웃음> 정말로 우리 14일부터 4월 14일부터 23일까지 중남미 남의, 남아메리카 투어 여러분들 응원합니다 Viva Olionov oh. <웃음>